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올바른 발성을 하기 위해 모든 힘을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는 꼭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뒷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올바른 발성을 위해 올바른 자세와 함께 목을 열어주고 호흡을 마셔준 다음 그 올바른 자세와 목 열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성 훈련이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대략 10명 중 7명 정도는 이 뒷목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 뒷목이 아픈 이유는 평소 올바르지 않은 자세 혹은 발성 습관 때문인데요 첫번째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릴게요 올바른 자세란 가슴을 위 위로 살짝 들어주듯이 이완시켜주고 등근육은 약간 수축시켜준 상태에서 고개는 살짝 뒤로 넘어가듯이 들어줍니다. 그렇게 골반과 어깨와 귀가 일자가 될수 있게 해주어야 목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딱 들어도 건강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음색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은 굉장히 흔한 일이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조금 과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등을 말아주고 거북목으로 있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아시겠죠 평소에 자세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올바른 자세로 목을 열어준 상태에서 발성 훈련 혹은 노래를 하게 되면 이 뒷목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부 승모근 때문입니다 승모근은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 근육을 살짝 수축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올바른 자세인데 이때 이 뒷목에 있는 상부 승모근도 같이 개입 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 뒷목이 아프게 되는 거죠. 평소에 자세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르지 않은 발성 습관인데요. 바로 목을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위로 밀어주던 대각선으로 밀어주던 앞으로 밀어주던 아래로 밀어주던 전부 다 말이죠. 저도 처음 노래를 배울 때 거의 4, 5년 정도는 이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이 강제로 앞으로 나가는 그 기분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니 나는 이걸 일부러 미는 게 아닌데 목을 밀지 말아라 뒤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제 맘대로 컨트롤이 안되거든요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올바른 자세로 약간 뒤로 넘어갔더니 아, 어, 어, 이렇게 어둡고 가벼운 음색을 낼수 있게 됐네요. 반대로 고개를 앞으로 밀어줬더니 이렇게 좁고 밝고 딴딴한 음색을 낼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좁고 딴딴한 음색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색을 만들기 위한 좁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근육들이 강제로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고 가벼운 음색을 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고개를 앞으로 밀어주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즉, 고개를 앞으로 밀었다 라는 결과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좁고 단단한 음색을 내려고 했다 라는 그 과정을 먼저 인지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평소 고개를 밀어주며 발성이나 노래를 하던 사람의 경우도 올바른 자세로 목을 열고 올바른 발성을 할 경우 이 뒷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앉아서 하거나 일어서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누워있는 상황에서 발성훈련 혹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 뒷목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증상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뒤로 당기듯이 내야 한다 라는 말도 있는 거고 턱을 뒤로 당겨주어야 한다 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성훈련 방법 중에는 이런 식으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밀어주며 손은 그힘 을 버텨주는 연습 방법도 있는 겁니다. 혹은 벽에서 50cm 정도 떨어져 나온 다음 벽에 머리만 닿게끔 대각선으로 버티면서 발성을 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요. 그렇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발성을 하려고 할때이 뒷목에 있는 상부성목근이 개입하게 되므로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편한 정도의 느낌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짧게 얘기하자면 상부 승모근이 있는 뒷목뿐만이 아니라 후두를 내리는 근육들과 올리는 근육이 함께 있는 이 앞쪽도 아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막 쥐어짜듯이 아픈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소리를 내는 게좀더 편해졌는데 이 뒷목이 왜 자꾸 아프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노래 자, 보컬 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